제일 많이들 어려워했던 라즈날, 6렘 라즈날이죠? 이걸 기준으로 파티가 이제 다시 짜여지고 뭐, 6렘까지 파티, 5렘까지 파티, 아니면 6렘부터 출발, 이러고 있는데, 배, 패치가 되면서 좀 스타일이 정형화 됐어요. 이때 몇 틀을 했냐? 6번, 어, 7번에 잡았나? 7번에 잡았네요? 갔다 파티에서는 보자. 12시 20분 음, 오케이. 그냥 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타임테이블에서 쐐기 구체 지속적으로 어 일정 시간마다 공이 한쪽에서 굴러올거예요 공을 깨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 공에 닿으면 죽어요 근딜은 이제 뒤로 가면서 안닿게 때려야 되고 원딜들도 잘 타겟을 잡아서 때려야 되는데 하나만 빨리 깨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잡기로 한걸 잡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징을 찍어두고서 정 가운데 걸 때리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철 사슬 사슬에 걸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뒤로 밀쳐낸다고 하죠 이거 사슬 사이에 껴가지고 팅팅팅 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슬 사람들끼리만 이제 한 군데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사슬끼리도 부딪히니까 간격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꽃잼새 덫 4명에, 4명이 걸리면 8초 후에 덫이 바닥에 깔려요 이거를 1.5초였던 것 같은데 1.5초 안에 팡팡팡 밟아버리면 은 전멸 할 수도 있으니까 1.5 밟고 기다렸다 밟고 기다렸다 밟고 이거를 아마 한 명은 시킬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 특임 대상자가 아니면 까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패 때잘 도망다니고 뭐 그런건데 사이패는 가서 영상 보면서 설명하고 음 결국에는 뭐 그거죠 공 굴러오면 안 부딪히기 그리고 잘 깨기 쇠기구체입니다. 그리고 불꽃잼새 덫에 걸리면 밖에 나가서 모아서 잘 깔아, 깔아주기 겹쳐서 깔면 안돼요 그러면 두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그리고 어둠철사슬 걸리면 또 한쪽으로 빠져서 상계에 있기 그리고 지속적 그 이제 바닥에서 압정이 올라오는게 있는데 음 1페이지때는 냄 탱이 구석에서 받으면은 그두 줄만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페이지부터는 탱이 이제 망치를 맞으면 구석에서 이게 막올라올거예요 압정이 그럼 이제 압정을 피해가야 되는데 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 압정이 한 칸씩 한 칸씩 오는데 앞에 칸이 올라왔을 때 그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내 밑에서 올라오면은 피해를 받는데 이미 올라온 거에는 가서 머리로 부딪혀도 피해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올라오면 그때 넘어가야 되고 이게 조금 늦어서 올라온 거 보고 내려갔을 때 지나가려고 하면은 내 밑에서 그 다음 게 올라오기 때문에 데미지도 없고 순간 스턴이 걸려서 저기에 이거 뭐야 쇠기구체 굴러오는 거 이거랑 겹치는 타이밍에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징 4개 찍어 놨거든요, 맵에서. 저게 뭐냐면은, 다이아 방향에서 만약한 줄로 쭉 공이 오면, 다이아 라인에 있는 공만 칠하는 거고, 네, 그, 오른쪽에서 만약에 공들이 쭉 굴러오면, 네모 라인에 있는 거 칠하고 이제 정해 둔 거예요. 공에다가 직접 징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늦을 때도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타일에다가 해두는 게 가시성이 좋더라고요 Five, four, three, two, 지금 사슬 걸린 사람들 나왔죠? 사슬 걸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공대장이 어디에, 어느 디에어 방향에 서라 하면 그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팀안 맞추면 됩니다 앞에서 공이 오죠? 역삼 라인에 있는 거 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타겟을 좀 늦게 잡았는데 깨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탱은 이제 도끼를 받으러 구석으로 나가는 거고 도끼 꽝하면 이제 앞정이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게 이페이지에서부터는 저거 한번 딱 올라오고서 맵 전체로 한칸씩 전진해온 압정도 같이 나와요 어 방금 이제 맵 아래에 화면 아래에 덫을 깐 거거든요 시간 간격 두고서 밟고 있죠 저렇게 하면 되고 공 나오니까 또 하나 점사 해주고 지나가죠 너흰 아직 준비가 안됐다. 탱은 구석 가서 도끼 맞고저 도끼 맞을 때그 옆으로 촥세줄 정도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 쪽에 있는 게 안전해요. 뭐 사슬이나 덫 걸린 대상자가 아니면 이제 렘드피가 70이 돼서 사이패에 들어간 건데, 들어가자마자 빨간색 바닥 올수 있으니까 한번 피해 주시고. 이게 가시가 계속 오는데 길이 하나씩 있어요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 발밑에 무작위로 몇 명의 발밑에 바닥을 깔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매하게 사람들이 일렬로 있으면은 가운데 쪽에 있지 마세요 가운데 껴죽을 수도 있어요 불바닥 와서 가운데 꼈는데 옆에는 가시 있고 그럼 못 피하거든요 그리고 보스가 내려오면 이제 때려주는데 지금이 2페이지 시작이에요 이 페이지때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까시가 전체 맵에 깔릴거예요 계속 이제 전진해오거든요 이제 탱커가 나간, 나가는 방향 잘 보세요 한번 딱 올라오고서 한 칸씩 전진해올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피,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구슬이 온다는 거죠 보면 아저 이거 맞았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구슬 깨고서 지나가면 되는데 아마 제가 이때 한 두번정도 걸렸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탱이 지금 또 나가죠? 저기서 까시가 올 거예요. 한번 짝짝짝 오죠? 파란색 뜨고 올라오는데, 내 옆에 칸이 파란색 돼서 올라왔을 때 밀고 들어가면 빨랐네요. 이거 <웃음> 빨랐네. 아무튼, 이렇게 만 걸려요. 이렇게 만 걸리니까, 걸리는 거두개다 봤죠? 그러니까 이제 안 걸리는 거만 나오면 되는데, 제가 사슬 걸렸을 때는 주변에 사람 없게, 저 동그라미에 사람 안 닿게 피했으면 되고, 어? 저기 온다 이번에 구슬이랑 같이 오거든요 저까시 맞고 기저했을 때 구슬 맞으면 죽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앞에 올라왔을 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멸로 제가 넘어갔고 왜냐면 제가 주변에 사슬이 걸려있는데 공이 늦게 깨져가지고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이동으로 그냥 안전하게 넘어갔어요 딜하면서 까시만 집중하시면 돼요 앞에 칸에 올라왔을 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올라왔죠? 올라왔죠? 밀고 들어가고. 약간 타이밍 놓치면 놓쳐가지고 제가 이때 뒤로 한번 갔다가 갔거든요. 그리고 사이패때는 이때 한줄 찾아가는데 계속 불바닥 피해주고. 사실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차라리 앞뒤로 좀 뭉쳐서 한 점에 있거나 앞뒤로 두 점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안전하거든요. 아니면 약간 불바닥을 깔고서 저 라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뭐 공장님이 아마 그거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할겁니다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막패 가서 보통 블러드를 올리는데 막패 잘 피하면서 구슬 깨면 됩니다 피한다. 가시 피한다. 구슬 깬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 네임드는. 그리고 뭐 걸린다? 사이드로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자 이제 가시 오면서 아마 구슬이 올텐데 원딜은 구슬 타겟 잡고 가시부터 피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가시부터 먼저 피하고 구슬 타겟 잡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템레컷이 많이 나자, 낮거나 딜량이 좀 많이 안좋은 공대같은게 아니라면 좀 가시 쪽그 구슬을 조금 늦게 쳐도 괜찮으니까 가시 에 안맞고 구슬 안맞는거에 집중하세요 밑에 초반에 두번 맞고는 뭐다 피했나보네요 저게, 탱이 터지면은, 탱이 망치 맞아서 펑 하죠? 저때 딜이 들어오는데, 거리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와서, 탱이랑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탱 나갈 위치가, 어 제가 미리 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자리 잘못, 뭐, 탱이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사슬이 걸렸을 때, 좀 아프니까, 댐관기 켜주시고, 탱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제가 왼쪽 끝으로 가죠? 거리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이때 아마 좀 피가 없었으면 뎀감기를 써주는 게 좋고, 트라이파시면은 사슬이 걸렸을 때뎀감기를 쓰세요. 주변에서, 내 몸에서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탱 위치 보고, 제가 조금씩 멀어질려고 하죠. 사람이 몇명 죽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라지날도 끝입니다. 좀 약간 패턴이 정해, 이제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 패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템랩도 올라갔고.